유진생입니다. 지금 어디 가고 있는가 모르겠네요.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일을 나왔네요. 서울역에 왔는데 제가 아이폰 13 프로로 바꿔가지고 아주 카메라가 잘 나고 있어요. 매주 바꾸기 잘할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음료수 나눠주는데 다 코로나 양성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씨, 행시 카메라가 좋아 아이폰 카메라가 푸르가지고 아주 좋아 새싹이 피고있어 네,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. 보시면은 이제 새싹들이 돋아나가지고 봄이 되고 있어요. 네, 오랜만에 제쪽 그 성수동 쪽 갔는데, 그 제가 찾아낸 규동 장인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먹어줬어요. 맛있더라구요. 이건 뭐냐? 이건 뭐 어디 김치찌개집을 아 찾아냈는데 뭐 본점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아주 맛있었어요. 성공적이었어요. 여기도 성신여대 있는 데인데 아주 맛이 괜찮았어요. 그리고 요즘 먹는 것만 먹어서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데 새로운 곳을 또 뚫어봤습니다. 이게 여의도 있는던데 진짜 이게 정말 평범하게 보이는데 진짜 맛있었어 이거 그냥 오징어를 그날 잡아가지고 왔다고 해가지고 엄청 맛있었고 이거는 이것도 새로 뚫은 건된가 아닌가? 아니구나 예전에 갔던 덴데 이게 또 안심 등심 시켜가지고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옥상에 지금 고양이가 새끼를 깠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구조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네요. 그리고 이거는 또 뭐냐? 아, 이것도 새로운 곳을 한번 가봤는데 음, 아주 맛이 괜찮았어요. 그 싸면서 그 애기들이 엠증 좋아했나요? 음? 그리고 이것도 노량진에서 찾아냈는데 노량진에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그 노량진은 그 싸고 약간 부족한 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정상 가격이어서 아주 괜찮았습니다. 이거는 또 오랜만에 또을지로 있는 보쌈 정식집을 갔어요. 이것도 역시 솜씨가 줄지 않았어요. 그리고 이제 쉬는 날에 이제 또 이제 돼지랑 같이 돼지를 먹었네요. 예전 옛날에 어렸을 때 자주 갔던 곳인데 오랜만에 갔는데 역시 지금까지 장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맛있었고요 여기도 이제 뭐 가끔 가는 초밥집인데 여기도 굉장히 맛있어요 회가 맛있긴 한데 여기도 오랜만에 왔더니 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너무 비싸 여기는 뭐또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제 친구 돼지친구가 좋아해가지고 서울에 오면 이렇게 <웃음> 접대를 해준답니다 이제 우산을 이게 또 메스나폴리스가 저기 우산이 원래 랜드마크인데 관리하기 귀찮은가 싹다 없애 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허전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한바퀴 돌러 나왔어요 날씨가 좋길래 또 씨, 한강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풍경을 또 찍어줬습니다 봐보세요 아, 구름 이쁜거 이 봐요 씨, 기가 막히네 음, 확실히 씨, 핸드폰을 바꾸니까 아주 영상미가 있어졌어요 음 괜찮아 비구름이 살짝 남아있어서 더 이뻤어요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파이탄맨을 먹으러 왔는데 역시 맛있었어요 닭국물 베이스라 약간 그 삼계탕 느낌 나가지고 아주 괜찮아요 여기다 그리고 또 한강을 조지러 갔죠 주름이 깨끗한가봐요 이런날 비행기 타야하는데 언제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가 모르겠네요 주말이라서 그런지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한강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이상 지체하지않고 얼른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집 앞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곳 갔는데 돈가스를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아주 많이 주더라고 요 이거 맛있었어요 소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맛있었어요 네, 이렇게 또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네, 별거 없이 지나갔네요 지금 몸 상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기침도 안나오고 점점 무적인간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곧 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안녕